야, 거기 가면 안 돼. 코로나 걸려. 이렇게 하면 이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부리치고 이곳에 와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네. 여러분들이목사과 같은 것이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명상이라는 거예요. 또 영자는 눈을, 눈을 감으면 영상은 눈을 뜨고 하는 게 있지만 은 대체적으로 하고 싶으러 눈을 감고 하는 거니 눈을 감고 그는겁니 그게... 나쁘지도 않 알아보려. 다른 사람도 모르지. 너는 알아보려. 넌 알지. 넌 아는데 근데 불안해 마음이 편해. 왜 불안해? 너, 너밖에 안 모르는데 왜 불안해? 한 사람 다 사람은 아 몇 돌아 지 이거를 잘 맞추려면은 이거 손가락이 너무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. 너무 안에 들어가지 말고 살짝 이, 이 지점, 이 지점에 맞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.